분명 그랬어요 3만. <웃음> 오 이거 엄청 센 바라는 같은데? 아까 42달러가 <웃음> 최고 목값이었는데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와 조인디 협동 기획 너의 코인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를 소개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이가 지난주 첫 편이었던 리플을 공개를 해드렸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어요. 아, 어마어마하게 뜨거워. 괜찮았어요. 괜찮았습니다. 네,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의 이제 의견을 종합받아서 이웃스 편을 어? 찍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제스님은 이웃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이웃스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웃스 홀더로서의 어떤 의견을 이제 말씀해 주실거고 아, 저 기자로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음. 저는 아직 인제 이웃스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인제 원래 갖고 있었어요. 아, 네, 뭐, 네, 네. 아, 네 여기까지. 네. 어 지난 시간 리플을 할때 봤는데 어, 상당히 어, 어떤 캐릭터가 많이 겹쳐지더라고요 아, 블록체인 게 이제 투워치 토커라고 아, 인정하십니까? 제가 원래 이렇지 않았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오스 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오늘 콘텐츠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스는 다른 코인과 다르게 ICO를 1년 동안 진행했어 1년 동안 그게 마켓에 이미 있는데 ICO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 요 그래서 상당히 좀 그때도 이게 뭔뭐 약간 스캠인가 싶었는데 그래도 많은 인기를 끌었었죠 이오스가. 어, 근데 어 요로한 점 특이한 좀 ICO 과정 이거에 대해서 기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볼까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ICO 참여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아 투자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어, 상당히 해자스로운이오스다이 이오스가 워낙 대형 프로젝트라서 인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어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특이점이 나쁜냐고. 네. 한 가지 특이점이 있다면, 아이걸 네. 음. 아, 이더리움으로 1년 동안 모집을 해서, 음. 아, 이더리움 물량이 다 이오스로 간다. 음. 그리고 이더리움 음. 망하게 하려는 속셈 아니냐 이런 소문이 있었죠. 얘네가 아침에 나올 때 이더리움 킬러로 슬로건을. 냈는데, 네, 네. 처음부터 네, 이더리움 킬러로 소문이 났었고, 음. 그리고 대결 구도도 그 무렵에 그. 덴 라리머하고 비탈리 부테이나고 라이벌 구도를 형성시키면서 음. 뭔가 공존하는 게 아니라 대립하는 분위기로 갔었거든요. 이더리움을 죽이고 이제 새로운 어떤 플랫폼 코인으로 이제 자리를 잡나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까지 뭐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직까지 모르는 거죠? 결과요? 네. 자리를 잡지 않았나요? <웃음> <웃음> 이쯤 되면? 잡은 거예요? 네. 뭐 크게 보면은 결과를 둘다 잡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음. 다음 키워드, DPOS. DPOS, DP, DPOS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텐데, 자, DPOS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생소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DPOS 전에, 이 채굴 과정 같은 거, 간략하게 아주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로 요약 좀 해주세요. 채굴 과정이요? 네. 이... POW는 응. 어그 채굴기 채기 전기를 가지고 캐잖아요. 응. 응. 그 POS는 지분을 가지고 캐잖아요. 가지고 있으면서 캐. 네. 좀... 근데 POS의 D가 잖아요 응. 위임된 지분 위임된 p o s 안 뜻이거든요. 응. 그러면은. 어, P O S에서는 개별 각 개별 주체들이 지분을 통해서 어, 보상을 얻을 수 있다면 D P O S에서는 D P O S에서는 한정된 노드들만 이제 대표 어, 태표. 네 대표들만 어, 네 증명 이제 블록체인 증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 한마디로 말하면은 어, 민주주의로 따지면은 대리 어, 민주주의네 아 어차피 이거 뭐 개별 주체가 아니라, 뭐 한정된 뭐 20개의 노드, 뭐 EOS 같은 경우는 21개죠. 네. 네. 21개 노드가 있는데, 어, 이게 실제로 독점 현상을 야기하고 있어요, EOS에서는. 중국계 노드들이 장악을 했고, 그래서 이 헌법도 다, EOS 헌법이 초반에 있었는데, 리카르디안. 네네, 네, 뭐 리카르디안도 나중에 나왔었고, 뭐, 여러가지 헌법이 나왔었는데, 네. 이게, 어 나중에 무효화가 돼요. 어, 반발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헌법 헌법 투표 같은 걸 하려면 은 15% 이상의 득표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도 참여를 안 해. 15% 미만의 <웃음> 득표율이 나오는 거야. 누가 참여를 해? 응. 그래서 이 BP들이 이도저도 계속 안 되게 되니까 BP들이 집단 항의를 해 헌법 이거 무효화시키자. 날치기 무효화시키자. <웃음> 그 다음에 이제 이후의 상황은 중국계 노드들이 장악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고 뭔가 뭔가 뭐 매듭을 지어야 되는 상황인데 매듭은 안 지어지고 있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도저도도아니게 그냥 유야무야 네. 그게 마무리가 됐다 이게 네. 지금 이호의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좋게 보세요, 근데? 네, 뭐, 근데 탈중앙화 같은 경우에는 뭐 DPO에서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블록체인에서 그냥 좀 제기가 되는 문제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뭐, 대의민주주의가 중앙화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어느정도는 포기를 하고 가야되는 정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좀 실생활에 도입이 되려면 그거는 조금 더 기술이 발전한 후에 논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PoS가 POS에 비해서 당연히 성능이 더 좋다라기 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건다 알고 계시잖아요 빠르다 네 빠르다 원래 이더리움 기반으로 나왔던 덱들이좀이웃을 음. 기반으로 많이 움직이는 것도 그런 이유가 있고요 일단은 탈중화라든지 그런 무슨 민주주의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일단 쓸수 있는 블록체인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로는 이웃스가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웃스로 그래서 수익은 얼마나.. <웃음> 자 여기서 수익을 <웃음> 얘기하자면요. 네. 수익은.. 수익은.. 아, 여러 가지로 수익을 낼 수가 있잖아요. 사실 네. 이웃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친파이플랫폼이라도 있고 스테이킹을 통해가지고 다른 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뭐매매에식 뭐, 수익은.. 좀 음, 자, 본전도 네. 못 건진걸로 아, 아니 아니 아니 아 나... 너무 많다 <웃음> EOS 같은 경우에는 거버넌스가 무너졌다고 보는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음, 음. 네, 뭐 아까 말씀드렸건 헌법이, 헌법이 무너졌다 뭐 헌법이 무너졌으면 뭐 다시 세우든가 해야 되는데 음. 뭐 득표율도 안나오고 뭐 참여하려는 사람도 저조하고 그런 상황에서 스물한개의 노드 중에 대다수가 중국인한테 장악당했고 그들의 뜻대로 이제 거버넌스가 불러가고 음. 이래서 뭐. 저는 DPOS 자체를 통틀어서 비판한다기보다는 EO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버넌스가 무너졌는데 어 단시간, 단시간 내에 좀 회복될 기미가 안 보인다. 응. 뭐이 정도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이 없다. 네. 오케이. 자, 이더리움의 어떤 취약점을 EOS가 보완하면서 이게 탄생이 됐는데 실제로 이더리움을 타겟으로 삼아서 만들어진 EOS. 실제로 얘네가 내걸었던 이더리움의 취약점을 커버를 했나요? 했나요? 커바를 단기간 동안 했죠. 네. 왜냐하면 어, 이오스 그러니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그 초당 거래 속도라고 하죠. 저희가 항상 TPS, TPS 거리는 특프스? 네 특프스 있는데 20 TPS 정도가 나온다고 해요. 평균 t p s 움이요네 평균 TPS. 그러니까 초당 거래 할수 있는 게 20? 그리고 뭐 EOS 어, 같은 경우에는 노즈 수가 붙추니까 그만큼 이제 확장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평균 TPS는 3000에서 4 0 0 0이라고 하고 네. 네. 차이가 많이 나죠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거래 속도가 확실히 증가했기 때문에 실용성이 높아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는 보이스입니다 보이스 보이스가 이제 최근에 페북 리브라코인이 대두되면서 시장에 집중을 한눈에 받았었는데 그 바로 직전에 이제 이오스가 보이스라는 네. 어떤 SNS 서비스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어요. 그리고, 어 최근에 어떤 SNS, 그리고 뭐 게임, 어 디파바 이쪽으로, 블록체인 쪽에 어떤 트렌드가 좀 집중이 되면서, 어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앞으로 이러한 서비스들, 그러니까, 보이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어 부가적인 서비스들이, 이 o s 에 앞으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전망들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부담 없이? 네. 네, 요 네, 목을 네. 가도 뭐, <웃음> 얘기하겠습니다. <웃음> 네. 보이스, 뭐, 이거, 아직, 아직 실체는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그쵸, 모르겠는데 음. 저는 이 사람 자체에 대한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 라, 덴, 라리머? 덴 라리머라 네. 사람 자체에 대한 아.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람의 역사는 네. BTS부터 시작합니다. BTS? 네, 방탄소년단 아니고 BTS. 네, 네, 네. BTS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그 사람은 진짜 디포, DPOS 매니아예요. BTS도 예. DPOS 기반고요 음. 뭐, 근데, 그리고 또, 비트시어 같은 경우는 탈중앙 거래소로 유명했었죠. 거의 네. 최초의 탈중앙 거래소다. 죠 광화, 이름이 높았는데, 빠스런하고 갑니다. 이, 탈중앙하고 무책임한 건 다른 거예요. 탈중앙이라고 해서, 그 빠스런하고 도망가는 게 탈중앙은 아니거든요. 이 엔진을 개발했으면은, 엔진의 안정한, 적어도 엔진의안정화는 커뮤니티 구성원들한테 인정을 받고 가야지. 그게, 그게 책임감이 있는 모습이지.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에 엔진 뭐 개발해놓지도 않고, 갑자기 네드랑 싸우고 나갔어요. 네드는 이제 스팀 같이 만든 창업자인데, 네. 갑자기 싸우더니 도망갔어요. 또, 바스로 또 했어요. 그래서 만든 게 EOS. EOS 또안 되니까, 갑자기 또, 또 5월에, 뭐 6월에 중대발표를 한다 그런 소문이 들어왔어요 실제로 뭐 발표를 하긴 했죠 근데 힌트 좀 알려주세요 했어요 커뮤니티 보상원들이 음. 6월에 그, 그 중대발표가 있다근데 뭐가 있습니까? 음. 힌트 좀 주세요 했더니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스티븐 잡스 리모티폰을딱 올리고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음. 생각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런 소문도 많이 들어왔어요 현재 공개된 게 뭐였어요? 보이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람 자체에 대한 결론을. 아무것도 있어요. 제대로 마무리 한게 없이 계속 뭐, 뭐만 써서 네, 네, 네, 만들, 네, 만들고 네. 있어요 비트쉐어랑 스티이이 성공한 건 맞잖아요. 이웃스도 그렇고. 해, 했었다. 네, 했었고. <웃음> 아 했었고. 본인이 나온 다음에 무너진 거니까 그게 그 사람의 역량 덕분에 거기까지 올라왔다고 더 반대를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보이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 작년부터 대니 준비했었다는 소문이 있었고, 음. 스티이이랑 이미 비트쉐어랑 이웃스를 성공시킨 경험으로 이렇게. 보이스를 만든 건데,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보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나오면서 좀 화제가 됐었던 게 사실은 제가 들은 바로는 보이스 토큰을 만들면서 그 보이스, 이웃 s 를 가진 사람들한테 모두 보이스를 에어드랍 해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발표 직전에 SEC에서 그 에어드랍을 하게 되면 그게 증권형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중대 발표가, 중, 그냥, 사실이 아닌 걸로 취소가 되어가지고, 조금 사람들의 기대를 많이 무너졌던 게 있었던 것같 결국 있었던 지금 게. 까는 거 아니에요? 네? <웃음> 아, 결국에는 이런 네. 법적 논란을 피해 가고, 규제 안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사업 사람들의 기대를 무너뜨리면서도, 조금 천천히 올바른 길로 가자라는 선택이었다고 생각하는 어. 거죠. 단기적으로 보면은, 밴도 이번에, 이번 프로젝트는 그렇게 놓지 않고, 좀 규제 안에서 진정서 있게 가려는게 아닌가라고 아. 판단합니다. 자 그동안 이제 이오스의 제 어떤 개발 과정 그리고 각종 이슈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어, 한번 나눠봤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코인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뭐 얘기를 나눠볼 때 가장 궁금한 게 뭐겠어요 가격, 가격, 가격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이오스가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나갈 수 있는지 어, 차트 기반으로 조금 분석을 같이 해볼게요 일단은 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영상은 어, 사진은 이제 과거 이벤트들이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나 음. 이거를좀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비썸 상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거의 두배 가까이 뛰었어 2017년 12월이네요 네 그때 이제 두배 가까이 뛰었어 비썸 상장 오. 그때 당시에 거래소 상장하면 무조건 그냥 뛰어 올라가는 거였지 한국 말. 거래소가 주도하던 때였나? 그쵸 네. 그때이최고였어는 네. 음, 모든 이제 자본이 이제 국내 거래소에 들어왔었죠 왜냐면 거래소의 실정인지 이런 것도 없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ICO가 종료되고 메인넷이 어, 발행됐다 근데 이제 메인넷이랑 ICO가 종료되면서 한번 살짝 반등이 오긴 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하락장을 음. 맞게 되죠 이오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인들의 비명이 시작됩니다 데을 <웃음> 욕하는 어, 한국 편지가 많아졌어요 그쵸? 그러다가 이제 어,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비롯한 많은 암호화폐 시장의 하락장을 어, 같이 겪고 나서 작년 12월 반등 후에 어, 지금 가격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메인의 0주년 그리고 보이스 발표, 이거에 대한 이슈인데 어, 사실 이 이슈 때문에 지금 이 바로 직전 고점 여기가 이제 6월 1일이죠. 6월 1일날 만들어진 고점이 이제 바로 이 보이스랑 메인의 이제 보이스랑 이제 그때 당시에 발표했던 그런 이슈들 때문에 차트에 반영된 거라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는 있는데. 오 그거는 근데 그때는 이제 그때는 또 다른 음. 포인트도 많이 올르지 않았고. 아그쵸 그렇죠. 응, 같이 이제 우리 19년도에 봄을 같이 함께 했었 좋았어. 그때도 좋았다. 아, 그때도 좋았어. 슈들 살펴봤고요. 이제 앞으로 차트가 좀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지 전망을 조금 살펴볼 거예요. 어 작년 12월 반등 지점을 C라고 하고요. 가한약 2달러 정도 돼요 2달러. 그리고 어, 직전 최고점이 B지점 유 어, 지점 그리고 최초 반등시점 이 지점을 A지점으로 할게요 그래서 A, B, C 어, 두 가지 파동을 통해서 앞으로 만들어질 이제 D지점 D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C에서 D까지 만들어낸 하나의 파동이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를 일목균형표 수준으로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한 거예요 어. 뭐 어렵게 설명 안 할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주황색 화살표 있어요 주황색, 화살표. 자, 주황색 화살표가 A에서 B까지 A에서 B까지 간 가격인데 이 가격을 기준으로 이제 C에서 이 가격까지 가느냐 d 음. 에서이 가격까지 가느냐 네. 이거 관점이 어때요? 갈것 같아요? 이렇게요? 네. 지금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22달러 그리고 42달러 어때요? 그거 뭐 하락 시나리오 그거는 뭐 그때 가봐야 돼 왜냐면 이거는 여기에서는 일단옵션에없는 거예요 음, C는 안 깬다는 가정하에 한, 음, 음. C를 깨면 이 목표값은 무효가 됩니다 네, 가, 가요 말요 그래도 전고점 넘지 않을까? 전고점은 넘는다. B는 넘고 그러면 뭐 D나 다시 D D 프라인까지 간다. 제가 이거를 지금 가격에서 반등을 시작할지 않을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어, 이때가 이제 GSH 포인트라고 아세요 혹시 GSH? 보인가요? 가장 좋은 매수 시점으로 삼는 게 이제 GSH 포인트. 그때 샀어야 했는데. GSH 포인트. 어, 파커는 이제 별로 안갈것 같지 않다. 아 저는 뭐 이웃스 이웃스 갔으면 좋겠어요. 뭐 이웃스 3만 원 갑니다. 어. <웃음> 지금 가슴 속으로 울고 계시는 분들 많아요. 잖 맞죠, 맞죠. 라가뭐 얼마나 좋아? 대표님 그랬어요, 3만 원. 오, <웃음> 이거 <웃음> 엄청 센바람 같은데. 아까 4 2달러가 최고 급값이었는데그 <웃음> 거기, 거기 조금 못 미치는 값이긴 하네요. 네.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이제 우리가 저번 리플 리플 다룰 때도 했었한 줄평. 한 줄인데 한 여섯 줄 말했죠 그때. 네. 한줄 평을 말하는데. 좋았다. 그러나 많았다. 어? 어 저의 한줄 평. 어, 어. 이오스를 한눈 키치고 누르면 벤이 나온다. 아. 전 여섯 글자 평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요 그럼 여섯 글자자 여섯 글자부터 갑시다. 자한줄평 여섯 글자로. 3만원가스 <웃음> 오늘 이오스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어떻게 뭐 재밌었나요? 3시 방송 진행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괜찮았어요? 아예 뭐.. 제스님이 뭐.. 그냥.. 그냥.. 자 됐습니다! 제스 어땠어요 네.. 아 역시 네. 파커님은 음. 아시는 게 많은 거 같아요 아 아는 아니, 게.. 하지만 아, 어, 저... 아직 그... 이웃에 대한 전망을 아직 제대로 모르시는 거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이웃스의 희망을 걸어볼랍니다 어, 자, 양극으로 치닫는 <웃음> 그러한 어, 캐릭터들이 이렇게 한번 <웃음>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균형을 좀 맞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코인도 여러분들 의견에 네, 반영을 해서 댓글로 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코인 다음 시간 때 저희가 선정해 가지고 어, 또더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인사 같이 드릴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찾아봐 주시고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좋아요랑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